1 7년 가을, 주변에서 너도나도 비트코인을 사길래 나도 8 0 0만원에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2 3 0 0만원 예스! 조조만만오 오르자. 하지만 결국 나는 물리고 말았다. 아... 2 0 0 0만 원에 산 나는 이때까지도 곧 다시 오를 거라 믿었다. 어, 마이너스 손실이다. 괜찮아. 존버하면 다시 오를 거야. 가지요. 가지요! 불행의 시작이었다. 결국 난 물리고 말았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 아닌가요? 노! 당신의 문제점은 뭐? 팔기를 못해서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매도하지 못한 이유는 뭐?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서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손절매를 하지 못한 이유는 뭐? 가격이 다시 오를 것 같아서입니다. 바로 당신의 이성과 감정에 의한 욕심 때문. 감정이 섞여 팔지 못하는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범하며 자산의 손실만 커질 뿐입니다. 노! 이런 당신에게 토인 거래를 도와줄 매니저를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크립토 매니저 크립토 매니저는 텔레그램 메신저 기반 자동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자동화 시스템 거래 봇입니다 텔레그램 메신저에 버튼 기능을 추가하여 간단한 버튼 터치만으로 매수와 매도 거래를 진행합니다 예상되는 고점과 저점에 동시 동일 물량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매수 후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노심초사 차트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크립토 매니저만의 차별화 기능 하나 양방향 매도입니다. 빠르게 펌핑되는 종목은 그만큼 빠르게 가격이 내려옵니다. 대응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크립토 매니저는 쉽게 대응합니다. 펌핑 후 덤핑 흐름에 대응할 수 있으며 펌핑 수익 대부분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기능 크립토 매니저만의 차별화 기능 둘 고점 추격 매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하는 가격에 매수는 기본 비트코인 시세 브리핑은 범! 이 놀라운 기능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검색창에 크립토 아카데미를 검색하시거나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무료 체험 신청 또는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베스트 크립토 크립토 매니저